달래 안녕하세요 오늘 달래 날도 춥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고 하니까 달래에 전이랑 붙여서 먹으려고 이거 그러니까 한팩 달래 한팩개맛아니야 바지락 맛살 한팩 이렇게 준비했어라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타서 이게 그냥 씻으면은 이게 싱거워지니까 약간 이런 거 씻을 때는 소금을 좀 타줘야 돼 이좀강기가안 빠지게 이거 안이히면은요좀그 모래가 있어갖고 좀지근거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쳐줘야 돼 쪽파도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고추도 청양고추 좀 하나씩 씹히면 매콤하게 밀가루 이 정도를 한 국자 정도 넣고 또 이거는 감자 전분 감자 전분도 똑같이 밀가루만큼 넣고 물을한 150ml 조금 더 넣어줘야겠다 물을 간장 조금만 간장 한수제보다 조금 더 넣어주면 돼 설탕 한 큰술 마늘 조금 참기름, 후추 약간. 이렇게 놓고, 맛살을 가져서. 안 보여? 응? 안 보여, 더러운 거? 더러운 거? 응. 더러운 거다 보여. 하하하, <웃음> 돼안 보이면 안닦고하려고 응. 맛있게 생겼지. 아 이거 맛있지. <웃음> 이거 해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음 이거 그러니까. 맛있어. 쫀득쫀득해가지 음. 되게 맛있어요. 어. 기름 도 이거 해야 되지 않아? 응. 어? 기름 더 끓어야 되지 않아? 이 이렇게 먹데 이게 내가 먹었던 부침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웃음> 제일 맛있었어? 어, 맛있었어. 입맛은 있어가지고 아유 맛있는 건잘 알아요. 음, 이거 진짜 맛있어. 갈레조를 처음 먹어봤는데 내가 응? 갈레조를 처음 응. 먹어봤어 처음 먹어봤지. 음. 간장이랑 조미해서 응. 이렇게 맛있잖아. 응. 마늘도 넣고 응. 반찬 반찬처럼. 응, 이 후라이팬이요 무쇠 후라이팬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전부에 돼지 그 어, 돼지 등뼈 할때 냄비 그것도 인덕션. 어, 가마솥, 무새 냄비였어요. 이거 좀 빼. 잘익겠지 응. 됐다. 끝났어 응. 음. 식초 조금 넣고, 설탕도 좀 넣고. 짜니까 물좀 넣고 이게 저기 부침게 찍어 먹는 소스는 이게 참기름 넣으면 안 돼요 느끼해 이게 새콤달콤하게 해야지 느끼한 맛이 없이 많이 먹어요 오늘 이렇게 달래 아 저기 조개 아니 바지락이지 바지락 살을 넣고 달래저을 이렇게 부쳤는데요 되게 그 쫀딱쫀딱하니 맛있네요 오늘 또 감사합니다 추운데 에그 안구 조심하세요.